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치료했는데 가급적이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공유를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같이 공유를 해볼까 싶어요. 그리고 그래야 어 많은 분들이 어 저희들한테 진행되는 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 오늘 소개해줄 그 진월한 아이는 사실 그 이게 소개를 하는데 동일해서 소개를 하지만 어 어려움이 굉장히 많나요 치료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완치된 정상아동과 같은 범위로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그어 부모가 희망하는 수준하고 제가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저는 맞아야 치료를 하지 응? 어 정상 아동으로 호전될 수 없는 아이를 갖다가 정상으로 호전 시켜달라 이러면 치료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. 근런데 어, 지금 진호 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2학년 상태에서 와서 아이를 같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.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더라도 경증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면 이 상당히 이 정상범위로 그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한데 가능한 애들이 많은데. 이 아이는 어, 상당한 중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어요. 그냥 눈맞춤도 거의 하나도 안 되고 호명 반응도 안 되고 심각한 감각 추구 상태에 있었고 언어 오래면은 의미 없는 반야어 정도만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, 이 정상적 범위로 그렇게 그, 바라본 걸 단시간에 목표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이제 당일 부모님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만 해도 호전이 돼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치료를 같이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도 호전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3개월 동안의 치료 과정을 갖다가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한 6개월, 9개월, 뭐 12개월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진호가 변하는 과정을 갖다가 보여드릴 수 있는 뭐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